왜여어요 음, 네, 뭐야? 뭐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렇게 가공 주는 게 어딨어? 에이 이렇게 어딨어? 너무 슬퍼. <웃음> 행복해지나 <웃음> 너무 슬퍼. 행복해. <웃음> 축하해. 어, 축하해. 나 신축한다. 똥아래 <웃음> 신축한다. 나한테 참가올래? <웃음> <목소리>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리안 고객님 네 가죠 아, 혹시 약고 아, 계신 거있으신요 아, 혹시 그.. 지금 저 친구 프로포즈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는 거라서 음. 지금 소개는 준비를 하는 아. 일단 그 남자친구분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 이름으로 안녕 언니도 이쁘구만 안니요 <웃음> 너또 어떻게 아니야? 세상 밖으로 나갔어? 아나 요즘 박쇼이 할까? 진짜? 너무 괜찮은데? 아 진짜요? 아. 미소! <웃음> 미소! 역시 미소! 미소. 미소야? 요거? 어, 우리 미소! 아 진짜? 미소. 우리는 인터 언니들 아니야! 우리 <웃음> 미소 언니들! <웃음> 마롱이랑 류친 우리 강리안 씨는 늦으신데요 너무 웃겼다 <웃음> 그러면 뭐. 어? 오늘도 찍고 근데 지금 진짜 막히던데? 진짜? 아 우리도 많이 막혔어. 음. 원래 좀 막히면 비와서 더 막히는. 수정아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배수가 사탕 아직 안 받았어, 그러면? 배수가최분 비용 수천만 원. 빨리빨리 돈받아야된다 수정아 너무 맛있. 원래 없었던 것 같아. 아 이거 없애버. 아니 언니가 오을 수 있나? 그 응. 음, 어머, 아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일 안하고 놀고 싶다. 응. 음. 너는 <웃음> 뽀로로야. 뽀로로? 나는게 제일 좋아. 아또 호텔에 있다가 다로호텔는데여기도 좋네. 와 아, 근데 <웃음> 호텔 살리 너무 더러운데? 음. 내가 9 7층을 가보고 다니감성이구 여기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벗어, 벗어도 되나? 마스크 8,4,8,4 8,2,8,4 앞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 딸라라라 따아 8,4 여기다! 어, 어. 어! 여기다! 키를 대? 응. 어, 우리 따라라라 다 하자 따라라라 다따 그래? 나도 벗을래 이렇게 여기 되는 여기 건가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할거요할건 <웃음> 안하고 아 너무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, 축하해. 축나 시집간다. 송아라 시집간다. 나한테 참가올래? 나 시집간다. 어, 나 이거 처음 뵙는데 뭐야나서정이안 온다 그래가지고. 되게 혹시 어. 어떡하지. 저희는 날씨가 안좋아가지고 아, 되게 <웃음> 너무 아쉬워 시집 갈래. 미안해. 나 먼저 갈래. 미안해. 나 먼저 갈래. 가야겠어. 음, 잘해. 보내줄게. 음, 나 간다. 시집. 행복해. 우리가 앞에서 마스크 벗겨서 깜짝 놀랐지. 마스크로 벗겨달라고 하셨거든. 그래서 그래서 말하기 나까전에 여기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떼야 되겠지? 근데 바로 칼 거죠? 안 되지. 지금 육교거리 코로나 때천명 있을 때도 사람 숨을 어, 그러니까. 안 나가던 애가 갑자기 마스크를 번다. 그래서 무슨 소리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. 지금 3 0만 명인데 안 돼. 그런데 <웃음> <웃음> 옆에서 벗기는 거야. 그래서 왜 땡그래서 뭐, 애들이 왜 이러나. 아 여기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. 여기서 아, 바로 거. 앞에서 안 벗길래. 아 우리 체크인 따라라 따따 하자 하면서 막 벗기고 우리도 그냥 다 빼고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몰랐어 진짜. 아 진짜 음. 진짜 몰랐어? 그럼 저 과일 저것도 다 자기가 준 거예요? 아. 아 진짜? 너무 맛있었어요. <웃음> 괜찮아 <웃음> 너무 맛있었어아 진짜요. 아, 진짜 맛있었어요. <웃음> 걸렸지롱? 이거는? 아 뭐야? <웃음> 자기 야근한 날 설마? 12시까지? 야근 안 하고 이거 했어요? 혹시 <웃음> 돼? 저도 어떻게... 했대? 것 같아요. 일단은... 어렵어. 저거 배워가면서 했어. 유튜브 강의도 공연해줘가지고 진짜, 미련한 진짜 미련한 빨리 했었는데... 빨리 가서 자기 씨만 어, 했어요. 됩니다. 응. 응. 이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. 부자가 된 기분이야. <웃음> <웃음> <야>! <웃음> 돈을 진짜 많이 썼는데, 돈 브럼이 이게, 멋있다. 와. <웃음> 물론 브럼은 있지만, 그 정도의 약간, 뭐라 해야 되지? 느낌이 안와요 티가 안 나. 그 도... 어, 돈쓴 티가 안 나. 이게 진짜, 밤에도 <웃음> 진짜? 그렇고. 진짜 나는 지금 와... 너무, 너무 행복한데? 자기 나는 돈스티안 나는, 일단 너무 행복해. <웃음> 이미 너무 행복해. 너무 티 나. 너무 지 너무 예쁘지. <웃음> <깜짝 놀랐다. 웃음> 진짜? 어, <아마> 여기다 <웃음> 너무 지 너무 예쁘지. 너무 예쁘지. 너무 예쁘지. 너무 예쁘지. 너무 너무 예쁘너예 너무 예지 너무 예쁘지. 너무 예쁘지. 예지지 너무 지 너무 무 고맙다. 너무 <웃음> 예쁘해서무예와 <고맙다. 웃음> <날 웃음> 나를 이렇게 와 너무 예쁘 되게 무예이지 너무 예쁘 다음번에 같이 놀러갈 수 있게 자리 만들니 나말고, 3명이서. 4명이서? 응. 야,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. 매년 화이트 데이 때마다 내가 두근두근 기억에 남고 나중에 내 아이한테도 보여줘야지.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엄청 속상해했어. 라고까지도 얘기해줘야지. 잡티가 하나도 안보여서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이런 것들 <것도> 뽑아줬어. <또> <웃음> 음. 흠흠 음. 멀랑이들도 음, 음, 음. 음, 음, 음, 음. 있네? 이도 <웃음> 있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짱 맛있겠는데? 아하하하 아, 와하구나 아, <웃음> 정말 진짜 너무 속하다나 이거 와, 들어와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아 진짜? 야, 얼마나 오래 준비한거야? 아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? 응응 음, 음. 음. 왜 근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소정이를 부를 생각이 없었어. 안 부르고, 왜냐면 시간 엄청 써야 되니까. 소정이가 약속만 잡아가지고 전체역에다가 자기를 불러주면은 약간 방탈출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내는게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려고 했었거든. 오늘 막 그런 고민을 했었어.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. 근데 딱 여기를 결제를 하고 나니까 응.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. <웃음> 1분 1초라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. 맞아, 함께 있어야 된다. 응. 엄청 고민을 많이 했네. 응. 음. 원래 울렸는지 못 울렸는지가 되게 중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, 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, 울었어. <웃음> <웃음> 지금도 또 눈물 음... 날것 같아. 엄청 울었다고, 계속 울었어. <웃음> 눈물이 성공의 음... 요인그 승패의 요인이랬어요? 음, 그럼요, 저거 켤지세요, 저거 켤지. 귀엽다,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? 다들 그러지. <웃음> 자기... 자기 근데 진짜 몰랐어, 나는. 그래서 이게 오늘 그래서 자기가 연락도 많이, 나한테 많이 안 했잖아. 음. 그래서 내가 알고서는 안 하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했지. 나 원래 일할 때 연락 잘안 하잖아요. 오늘 이런 거 아니고 놀러 갔잖아요. 음.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. 응.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바나나만 먹고 점심에 파스타를 조금 먹었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 드라이빙이 음. 아. <웃음> 심상치가 않은거예요 그래서 멀미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못보겠는거야. 그리고 또막 영상 피드백이 와가지고 영상 피드백 답장만 빨리하고 듣고 빨리하고 듣고이러 못했지. 그리나 이제 자기가 항상 밥 먹을 때막 사진 찍어보니까 그냥, 아, 진짜 출근했나 보다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실례가 확갔지 너무 다행이다.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다. 거의 뭐 하얀 벽이야. 너무 감동이야, 그래도. 내 눈엔 다 보여요. 저 서울 끝이다 보여요. <웃음>